나는 열정 청년 김재야 오늘도 열정 넘치는 택배 로으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는다 음, 언제까지 내려올 생각이지 이 박스들 중에 나의 하루 할당량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탑차에는 몇 개의 박스가 적재가 될까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 있어서 준비해봤다 물건을 받는 것만으로 분류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하나 스캔을 찍어 전산에 등록하고 이제 택배가 출발합니다 라는 문구를 고객님들에게 보내줘야 한다 많기도 하다 정신없이 받고 찍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144개의 박스를 모았다 하지만 레일은 멈추지 않는다 찍고 찍고 또 찍고 따라가며 찍고 찍고 계속 찍다 보니 쌓인 박스들 꽤 많이 왔네 하지만 레일은 멈추지 않는다 찍고 찍고 또 찍고 따라가며 찍고 찍고 계속 찍다보니 쌓인 박스들 아... 하... 익숙한 광경인데 매일 낯선 이 느낌은 뭐지? 오늘 내가 배송할 박스는 312개 흐뭇하다 나는 행복을 함께 배달 이제 신나는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바로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소련의 음, 알렉세이, 바치토노우 등 택배 적재하는 과정을 함께 관찰해 보자. <웃음> <dedic advertising lithium -ion> <없> 힘들지만 나는 행복 <웃음> 생각해보니 너무 길어서 아무도 안볼것 같다 아... 정말 너무 힘들지만 나는... 열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적재작업이 끝나간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는다 했다 열정으로 쌓은 입박스탑이 쓰러질리 만무하다 그래...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씨 312개의 박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재했다 박스 크기에 따라 적재하는 수량의 차이가 큰 편인데 370개를 한 번에 적재한 경우도 있었고 300개도 채 안되는데 넘친 적도 있으니 말이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소중한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님들을 향한 나의 배송은 이제 시작이다 전국에 계신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열정!